理由は는ですか取ってないんです取ってないんですあったんだ何ですかこれ取っ습니다んですいません本に間違いです다 <놀라> <놀라> <놀라> <何故かというと日本に来て 있지는 않. 놀라> 첫현이맞았습다って言っていいかな 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법에 의해서 일반 도찰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에 6시過ぎぐらいに 일仕事を話して えっと家まで帰ってたん 제 앞에 계시던 60대 남자분이 너무 대놓고 저한테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렇게 두번 카메라 찰칵찰칵 소리가 나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대놓고 하길래 아 캡처한 건가 싶어가지고 긴가민가해서 가만히 있다가 그분의 얼굴을 잠깐 이렇게 봤어요. 옆에서 제 왼쪽에 있었는데 대놓고 이렇게 쪼어쪼로 봤어요. 진짜 거리도 가까웠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이상하니까 왜 쳐다보냐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그분은 식은땅을 미친 듯이 흘리면서 눈동자를 막 미친 듯이 막 굴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핸드폰에게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리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어떠신 노 쇼신 드림 맛이다 하고 좋게 물어봤어요. 근데 문이 열리자마자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네가 나 사진 찍은 것 같은데 앨범만 보여주면 안 되겠냐 그냥 앨범 확인만 하겠다 하고 좋게 얘기를 했죠. 근데 자꾸 안 찍었다 그러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찍었으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수상하니까 그때 저도 이제 녹음을 했거든요. 촬영을 하고. 取ってない取ってない一番上取ってない取ってない一番上ます一番上にしてそ取ってない取ってないだから一番上にしてくださいよま誤解誤解あっですすみません消しますすみません消しますなんで撮りました一枚だけです取ってないんです取ってないんですったでしょ間違えたんですすみません間違えたはいすみません 利用は何ですか取ってないです取ってないです本当あまだですねこれ取ってないですほら取ってないです課金テストでしょすいませんもう本当に間違いですから消しました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でした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 만약에 앨범을 봤는데도 사진이 없으면 정말 내가 사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만 앨범 확인만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앨범을 열자마자 바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사진이 안 나오도록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제일 위로 올려라. 네가 방금 찍었으면 제일 위에 있지 않겠냐. 위로 올리라고 하니까 위로 안 올려요. 누가 봐도 수상하죠. 찍었으니까 안 올리겠죠. 그러다가 결국 위로 올렸는데 당연히 사진이 있었죠. 사진이 두 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장은 이렇게 이제 상반신 주로 이렇게 다 나온 사진이었고 한 장은 가슴 위로 이렇게 얼굴이 나온 사진이었는데 그게 실수로 찍었으면 뭐 흔들림이 있거나 옆사람이 같이 찍혔거나 했는데 난내 뭐 증명사진인 줄 알았어요. 흔, 흔치 흔들림도 없이 그냥 내 사진을 찍혀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봐라 사진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부터 미안하다고 실수를 하면서 나는 사진 찍지는 않았는데 일단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시다가 제가 처음에는 그냥 인정하고 사진 지우고 사과를 하면은 그냥 가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틀의 밤을 새고 출근을 했고 오늘 비도 왔고 짐도 진짜 많았고 너무 피곤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비 오지 짐은 무겁지 배고프지 잠 오지 그때 도찰까지 당하니까 진짜 와 일단 영상을 찍은 이유가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끝까지 그분을 이제 안 찍었다고 변명을 하다가 도망을 갔어요. 잡으려면 잡을 수 있었죠. 근데 그냥 혹시나 위험하기도 하고 뭐획꼬지할 수도 있고 밀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너 증거도 있겠다. 영상 찍어놨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무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역 근처 파출소에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경찰분이 하시는 말이 일본법상으로 이제 일반 도철 같은 거는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벌을 하려면 은 노골적으로 가슴이 보이거나 엉덩이가 보이거나 치마 안을 찍어서 속옷이 보이거나 그런 사진만 처벌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약간 가슴팍이 나온 정도의 사진은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옷을 약게 입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라운드 반팔 블라우스에다 청바지 긴 청바지 입고 있었는데 어 근데 뭐 법률상 안 된다는 건 어쩌겠어요. 지금 뭐 잡아봤자 혼내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 60대 아저씨 잡아서 혼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웃음> 어이없죠. 그 뭐, 다행히 경찰 분들이 진짜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시고, 막, 걱정해주시고, 너 기분 나쁜 거 내가 다 안다고, 막, 그래도 뭐,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되게 뭐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뭐 그래도 나름 납득은 갔는데 되게 기분 나빴어요. 아 그리고 그 앨범을 제가 보여달라고 자꾸 했잖아요. 그래서 앨범을 봤는데 그분의 갤러리에 들어있는 사진이 전부 여자 사진이었어요. 근데 스노우 같이 이제 귀 고양이 귀 어플 같은 그런 거를 한 여자의 셀카가 한 진짜 수백 장이 있더라고요. 좀 이상했어요. 혹시나 그분이 이 사진을 뭐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유포를 한다거나 하면 법으로 처벌을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은 뭐할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어쩌겠습니까아 그리고 저도 사실 이렇게 나서서 말을 하거나 막 큰소리 내거나 하는 성격이 못 돼요 정말 소심한 편이긴 한데 너무 대놓고 얼굴을 찍어서 이거는 말을 안 하는 게 바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티나게 해가지고 말을 했지만 무튼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엄한 사람 붙잡고 막 치안으로 몰고 가라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그 심층이 있을 때는 적어도 앨범 한 번만 확인해보자 라는 정도의 말은 하는 게 나중에 있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좀 뭐 창피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은 스스로 지켜야죠 <웃음> 네, 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지금 태풍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태풍 피해 없이 네,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국 잘다녀오